뭐지? 뭐, 뭐, 뭐, 뭐뭘 안했지? 뭐, 뭐 하나 찾아야 했는데? 아! 방제! 맞아! 어, 오케이! 방제 바꿨다요 아이고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이시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휴. 음. 음. 정화 반정 님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휴. 아휴. 아이고고고고 아이고 허리가 사라질라그래 아이고고고고하 <웃음> 기지개 <쭉>, 아쭉쭉 <으아. 웃음> 쭉쭉 아니 글쎄 말이에요 하 시간표를 일찍 만들어놓고서 올리는 걸 까먹어가지고 어제 늦게 알아가지고서 올려버렸지 뭐예요 <웃음> 오늘도 열심히 지내셨군요 아네 바닥 생활 너무 힘드네요 요새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 자꾸 허리 굽힐 일만 많아서 그런지 허리가 사라질 것 같아 요 허리만 똑대가지고서 교체하고 싶다 파피표님 안녕하세요. 소스세요 하이요. 래 가지고 요새는 안, 이제 앉아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막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은 부엌에 가거나 하고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허리가 꼽아 가지고 아, <웃음> 허리가 일어나서 피기가 너무 힘들어. 허엉 하면서. <웃음> 영성 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곽씨아주씨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이 바닥 요야? 아 그래가지고 바닥 요그좀 스펀지 푹신한 거였는데 두 뭐지 탄탄한 거 탄탄한 걸로 내일 올 예정입니다. 응, 엄마한테 선물 받았어요. <웃음> 엄마 허리가 아파 바닥 뭐뭐 뭐 사줄까? 바닥 요 사줘 바닥에 깔거 사줘 해가지고서 골라 봐봐 해가지고 열심히 골랐는데. 뭐였더라? 검색해가지고서 바닥에다 까는 거아 기왕이면은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사야지 하고서 검색을 했더니 그 상위권에 있는 거막 들어가지고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어떤 게 하나가 맘 카페 커뮤니티에서 대화재의어 매트 따단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길래 혹해가지고 샀습니다. <웃음> 고해가지고아 <웃음> 근데 고기와 얼마나 잘 팔리면은 1인당 한개씩밖에안 판다고 개수 제한을 걸어놨대요. 이제 내일 받아보면은 느낄 수 있겠지?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어, 개수 제한까지 걸고서 자기네께 잘 팔린다고 하는지. 음. 에드가블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기대! 매우 기대 중. 와 내일 거기서 자면은 이제 허리가 덜 아프겠지? 안 아프진 않고 <웃음> 안 아프진 않고 덜 아프겠지? 덜덜 <웃음> 덜 아프겠지? 에이 캐프리드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큐마큐마큐마 아, 음. 하 오늘 오늘은 제가 클립을 정리를 하려고 클립을 저번에 다 받은 날습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엄청 많은 거를 어떻게 언제 어느 세월에 갈무리라지? 100에서 99 아파트도 덜 아프. 그치 맞아. 그거 1 1 내려간다고 체감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물 온도. 40도랑 41도 목욕탕에서 다른 것 같은 느낌처럼 조금만 드랍파도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 <웃음> 매도유미 제작 중이라고요? 오 마이 갓. 웅방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영. 아, 내 허리. 바닷바람이 너무 추워요. 오늘 여기는 눈왔는데 부산은 안 왔죠. 무산은 눈이 잘 안와가지고서 여기 눈올때 거기는 쨍쨍하겠지 <웃음> 의외로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눈이 먹미아 밑에 지방은 눈을 못보지? <웃음> 눈 왔어요? 다 녹던데? 그래요? 저 오늘 어디 사시길래 멀롱님은 어디 사시길래 저 오늘 유주가 오늘 저거 뭐냐 접종 예방 접종 하러 가는 날이여가지고서 이제 나갈 준비를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계속 울더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뭔지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신랑이 신랑이를 버리다가 이제 오후에 드디어 이제 나갈라고 하는데 눈이 오더라고. 아큰일났다못 나가겠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거를 다 이제 다시 막옷 벗고 하려고 하는데 눈이 그쳐가지고 나갈라고 이제 다시 준비를 하니까 눈이 다시 오더라고요. <웃음> 어, 어, 어, 어. 눈 눈이 그쳤었는데 그쳤었는데 또 내리더라고 아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아가지고 아 오까야 <웃음> 오까야 <웃음> 바람 소리 바람 소리 들린다고요? 오 어, 맞아 여기도 많이 오는데 바람 소리 확확 가면서 라멜로스님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 가지고서 아, 안 되겠다. 이거 오늘 꼭 나가야겠다 해 가지고 눈이 오는데 꽁꽁 꽁꽁 싸매 가지고 나갔어요. 내 패딩으로도 한번 이렇게 싹 싸매 가지고 마무리까지 해 가지고 나가서 이제 병원 가 가지고서 예방 접종 짝짝짝짝 맞고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눈이 끝이더라고요, 점점. <웃음> 조금만 늦게 나갈 걸. <웃음> <웃음> 조금만, 조금만 늦게 나갔으면 눈안 맞고 갈수 있었는데 유준는안 맞았지만 나는 맞았다고 <웃음> 야, 억울해~~ 왜 내가 나갈때만 온거야 짜증나, 짜증나 옆사어른님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오늘 뭐 그래가지고, 오늘 근데 밤에도 눈이 온대요, 맞나? 오늘 낮에 눈 온대는 밤에도 눈이 올 예정 <웃음> 기상청을 혼내자 기상청은 잘못이 없어 날씨가 문제지 흠. 그니까요아기 지켜야돼 맞아맞아 아가는 약해 아가 그제 패딩까지 겉에다가 더한번더 싸가지고서 아주 뜨끈뜨끈하던데요 병원에서 벗기니까 <웃음> 어막그 뭐지 아까 안전 문자였나? 그거 왔을 때뭐 빙결 어쩌고저고 쩌뭐그 시기 왔던 거 같은데 <웃음> 뭐 눈이 와가지고서 뭐 밤중에 얼어붙어 어쩌고저쩌고 내일 출근길에 모시기 저시기 하세요라고 <웃음> 하늘을 매도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을 매도할 정도였으면은 내가 날씨를 조정을 했지 <웃음> 아 날씨 근데 오늘 오고? 내일 안오고? 모레 또 온다던데요? 아 어제 일기예보 확인할걸 <웃음> 하늘에 구멍난 줄 알았다고 눈이 펑펑 와가지고 파이파이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날씨하이 날씨하이 기억도 안나는데 봤는데 날씨가 재미가 없었나? 왜 기억이 안나지? 몇번 봤을텐데? 재설해야하는 <웃음> 것보다 낫다고요? 아, 그것은... 그렇지요... 날이 막 춥지 않으면은 안고서먹었다갔다 뭐 하고 밖에도 나가보고 막 그럴텐데 뭐 추워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안은 좁고 어휴... 아 그래요? 내용 원래 배가 어, 없었나? <웃음> 맞아 나들이 어렵고 앞으로 더 추워질거고 어쩐다 어쩐다 집안에만 꼭 박혀있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주말에는 최대한 뭔가 뭔가 하려고 하는 느낌? 약간 애기가 유주가 사람을 많이 보니까 다른 사람 이제 처음에는 모르겠, 모르겠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을 이제 또 차근차근 이제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딱히 낯을 가린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건가? <웃음> 조기교육인가? 사교성을 길르는 조기교육 음 어떤 애들은 막 그냥 처 처음 보자마자 낯을 가리고 막 그런다고 하던데. 만나는 사람이 적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매주 만나는 사람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웃음> 매주 매주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막 딱히 막 사람 가리지는 않는 거 같고. 딴 데서 얘기 들어보면은 뭐다 낯선 사람 있으면은 막 운다던가 아니면막 낯설어 한다던가 그러는데 놀아주면은 아이고 좋다 하고 놀고 있고. <웃음> 아이고 좋다 좋다 하면서 하항 하항 하면서 기분 좋아해. 자기 기질이 있다고요? 음. 어릴 때 밝다고 커서도 밝다는 보장 없다고요? 그것은 환경, 환경이. 그건 나, 나 나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것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자. <웃음> 집에서는 그래도 밝게 밝게 살지 않을까요? 나가서가 문제지 그게 인싸가 돼 버렸네. 하하. 엄마는 아싼데. <웃음> 엄마는 집에 콕 박혀 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는 왜안 나가? 어, 엄마는 그게 그게 날고 지쳤단다. 날고 <웃음> 지쳤단다. 우리 유주 활발하니까 유주 열심히 나가서 놀아. 후 엄마 나가자 나가자 아 엄마는 엄마는 너무 힘들어요 엄마 나가자 나가자 아니 엄마님아 힘... 나가자 <웃음> 아 그럼 사회 여기 친구가 여기 들어있어 친구가 이 모니터 안에 들어있다고 <웃음> 아 우리는 장난이지만 애가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되는데 무릎이 시려서 안돼 허리가 시려갖고 허리가 아파갖고 안돼 안돼 아이고 허리 마사지에 이거 허리 이렇게 콕콕콕콕 밟아주면은 힘이 나가지고 조금 나갈지도 라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많이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요? 아,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주말마다 나가려고 이제 날좀 풀리고 뭐 걸어다니든 못 걸어다니든 따뜻해지면은 나가려고요. 요야, 빨리 오렴. 맞아. 나 허리, 허리가 댕강 부러질 것 같아. 여러분은 침대에서 주로 주무시죠. 바닥에, 나는 바닥에서만 자야 한다. 이런 사람 요새 별로 없던데. 근데 저희 약간 예전에 계속 바닥에서 자서 버릇인지 바닥파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침대가 막 푹신하면은 못 자겠어. 너무 아파 그 다음날. <웃음> 그 다음날 뭔가 뭔가 잘못잔거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요? 순수 바닥파. 아 바닥파가 생각보다 많네. 저도 바닥파입니다. 침대 막 푹신푹신하면은 너무 몸이 들장고 같은 느낌? 애매 맞아 허리 아프기도 하고 비싸고 공간도 없고 맞는 말 <웃음> 침대 커바닥요 같은 거 해놓으면은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 어? 아니어 어? 토퍼? 토퍼도 접을 수 있고 웬만한 거는 바닥에 있는 건다 접을 수 있으니까 맞아 몸에 맞는 매트리스도 어려워 맞아 맞아 맞아 PPT 힐모메디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지면은 좋긴 한데 그 익숙해지는 거랑 내 몸이 거기에 맞춰지는 건또 다른 것 같아요. 생활관은 침대였어서 생활관이 침대 그래요? 생활관? 내가 내가 TV에서 본 거는 그냥 바닥에다가 뭐 깔고 자던데 침대면은 이층 침대인가요? 아닌가? 침대가 약간 병실 침대처럼 띄엄띄엄띄엄 이런식으로 있으려나? 침대? 생활관에? 침대? <웃음> 궁금하네 모양만 침대? 아, 그렇구만 그렇구만 그 모양만 침대면 거의 그냥 딱딱하다는 뜻 아니에요? 바닥이나 다름없다 최영사님 안녕하세요 쏘세요 하용 아직도 평상쓰는데가 있다구나 아 그거 안써요 이제? 그렇구나 안쓰는구나 요새 안봐가지고 바닥보단 푹신하던데 <웃음> 없는거보다는 푹신하겠죠 아 검색해봐야지 짠. 아! <웃음> 세상에. 코로나 걸렸다고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코로나 저는 저는 자, 요 올해 초 올해 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진짜 너무 아파 가지고 슬펐거든요. <웃음> 진짜 너무 아파 가지고. <웃음> 육군 교도소? 음! 아픔 맞아. 아픔은 서러워. 아픔은 서러워. 침대 찾았어. 침대 아닌 침대 같이 보, 진짜. 쌩쌩했다고요? 와, 부럽다. 난 아팠는데. 이거 침대. 근데 진짜 되게 단단해 보이네요. 매트인데 매트 아닌 매트 같은. <웃음> 에이, 이건 뭐야? 에? 이건 뭐지? 연합뉴스. 아, 교도소였다고 합니다. 군인은 교도소보다 못한 곳에서 살고 있네요. <웃음> 어... 어째서... 어째서... 오...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는 거 너무 징그럽다. 눈뜨면 옆에 사람 있는 거... 어, 너무 섬뜩할 것 같은데? 아 밥이요? 밥도 급식보다 별로죠? 듣기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유튜브 요새 돌려보다 보면은 유튜브에 백패커라고 아십니까? 아그 유튜브 게 아니라 원래 그냥 티비에서 나오는 방송일텐데 백패커에서 나오는 군대? 육군? 해군? 이런데는 정말 잘 나오던데? 너무 맛있게 나오던데? 그런 데가 좀 특이한 데가 방송이잖아. <웃음> 아, 백선생님이 해주는 거랑 백선생님 안 해주는 거랑, 아, 하긴 뭐, 그러겠지 방송 나가니까 더 맛있는 거, 맛있게 해가지고 나가겠지. 그치. 한산도 한번배잖아요 맞아요. 해군은 정말 잘 나와요. 아, 진짜요? 해군은 잘 나오는구나. 그것도 해군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 뭐시? 군, 군대 자체서도 무슨 요리 경영 같은 거 대회 뭐 이런 거했다던 아, 그, 그, 그 무슨 편이었냐면은 그 군대 밥 해주는 영양사가 어디에서 뭐 상을 받았다 뭐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진짜 구비해놓은 요리 재료가 엄청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 나왔던 것 같거든요. 뺀거 같거든요. 그뺀거 아니야? 글쎄요, 그것까지는 어딘가지잘 모르겠네. 예. 공군이랑 육군이 불쌍하다고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군이 제대로 빨리 하니까 공군이 좋다라는 <웃음> 얘기를 해.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기분 그래가지고서 막아 그럼 공군 가야지 막 이런 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반대일걸요? 그래요? 공군이 길어요 공군이 30개월인데요 아 그래요? 뭐야? 아 휴가가 많기네요 아 육군이 제일 짧고 그럼 나도 잘못된 정보를 옆에서 주워들었구만 근데 어차피 <웃음> 내가 갈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웃음> 뭔가 찾아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웃음> 아 육군이 24개월이면은 공고는 30개월이고 그럼 해군은? 해잘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웃음> 얼티님도 안녕하세요. 쏘세요. 에. 군무지에 따라서 다르다. 복잡하구만. 생각보다. 그래, 한국 한정으로. 클리비. 클리비. 죽었어. 해군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차이. 그럼 뭐 육군도 그러지 않아요? 육군도 어디 갔냐에 따라서 좀 빡센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뭐 육... 군대군대 군대, 아이고... 뭐냐 육...군? 그 주변에 그 뭐... 뭐시기 뭐시기 저... 서 의경! 맞아! 뷰티풀 군바리 봐가지고서 기억났다. 뷰티풀 군바리... 그것도 거기 그 뭐지 의경 의경 쪽도 되게 처세가 안 좋다고 <웃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의경 없어졌는데요? 아 아예 없어요 이제 이제 완전 절대 안 뽑아요? 에이. 그러면은 뷰티풀 군바리는 이제 역사서야? <웃음> 그거 처음에 <웃음> 한창. 이제 초반 네이버 첫 연재되고 있을 때 진짜 그 의경에 있던 사람이 와... 저거보다 훨씬 더 심했다 저거 미화한 거다 라면서 어 근데 저거 배경이 딱 우리 부대였는데? 하면서 알려줘가지고서 고, 그래? 그래? 저기 실존하는 곳이구나? 하면서 봤는데 <웃음> 근데 어느 순간은 왜왜왜안 봤지? 처음엔 되게 잘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별로 재미가 없었는지 보다가 말았어요. 음. 맞아, 신이 지나 그런 거막 뭐 끔찍하나, 그러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 판사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하. 뚜둔뚜둔, 아, 아, 아이고,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구나. 어,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웃음> 궁금한 거 너무 많은데, 혹시 동영상을 보실 때 동영상 플레이어를 혹시 사용을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쓰다가 KM 플레이어 썼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아, KM 별로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레이어를 안 깔고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플레이어가 있던 거랑 없는 거랑 뭔가 좀 느낌이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게더난것 같기도 하고, 없어도 한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해요. 기본 거 그대로 써요. 어. 그런가, 역시. 멈추라고, 멈춰봐. 근데. 그런거 있잖아요 음... 편의 기능같은거? 막 배속 걸어놓는다던가? 그런거 때문에 플레이어를 많이 썼던거 같거든요 따로 틀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긴 뭐... 그렇긴하지 <웃음>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긴 뭐 그렇긴 하죠 <웃음> 맞는 말이긴 해 결국 저도 막 핸드폰 같은 거 보면은 겉에다가 막 케이스 이것저것 끼우다 결국에는 막 케이스 쓰지도 않고 그냥 노멀로 다니긴 하는데 그치요 그치요 맞지요 맞아 스트리밍 거의 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보고 토너상 플레이어를 쓸 일이 없어 하지만 하지만 <웃음> 인터넷이 참 편하긴 해요. 그렇게 나면. <웃음> 아, 이거 클립, 배속으로. <웃음>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냥, 냥. 어, 그니까, 플레이어, 플레이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웃음> 아, 그쵸, 그쵸, 맞아요. 아니, 그냥, 방송 같은 거, 녹화본 떠는 거, 그런 거볼때 좋지 않을까? 하고. 빠밤, 빠밤, 빠밤, 빠 빠밤, 밤밤 우우. 와 진짜 옛날이다 보실래요? <웃음> 옛날 옛날에는 몸이 없었대 몸이 없어가지고 몸이 없어가지고서 유령모습으로 다녔다 지 뭐야 부끄부끄 맞아 맞아 부끄부끄 소리나오나? 하하. <웃음> 저것도 귀여웠어. 이로치 <이렇지> 피글린 나오냐고. <웃음> 클립이 있을 텐데. 귀엽다. 이거 올릴까? 이거 쇼츠에다가 올릴까? 짱짱짱짱 하면서. 쇼츠 간편하게 편집해주는 프로그램 없나? <웃음> 클립들이 다 사라져서 <웃음> 월드컵도 이제 안 돼요, 크크크크. <웃음> 맞네! 홀! 아, 혹시, 잠깐만. 월드컵, 잠깐만. 이상형 월드컵. 쇼츠 들어가지나, 이거? 피쿠에? 쇼츠로 그냥 싹 올려버릴까? 빵! VPN 아니면 못 봐요? 아니 그저는 다운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 봐요, 다운 다 받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어 이거 이제 쇼츠로 올리고 다시 보기만 었다가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음 헉! 이렇게 된거 기우미 다시 보기 채널도 만들어 버리자. <웃음> <웃음> 컴퓨터 좀 비.. 비.. 아 잠깐만 그러지 그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다가 그 영상을 다시 받아가지고서 클립을 잘라서 써도 되려나? 내.. 네, 내 네, 하드디스크 너무 힘들어 하는데? 쇼츠는 올라가는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이상형 월드컵? 오케이 그럼 쇼츠에다 올려버리자 본 채널에다가 방송을 그냥 올리라고요? 감당할 수 있겠어? 알림이 엄청나게 올텐데? 부르부르부르부르 하면서요? <웃음> 가, 가, 알림이 진짜 부르부르부부릉 하면서 계속 올라올텐데? 잠깐만 잠깐만 어디보자 세창열기 녹화 음, 기우미가 방송을 언제부터 했니? <웃음> 뭐야, 백업이 뭐 이렇게 돼 있어? 이야, 500일 넘어갔네? 대박. 우리 꽤 되었네요. 이거를 잘라서 넣기. 하면은 클립, 클립, 클립. 잠깐만요. 이거 봐봐요. 백, 오십, 육개? 150, 150개, 150, 150개? 140개? 정도 되는데, 이거 다 올리면은 알림 엄청나게 올 텐데,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도 겁나 많지 않을까요? <웃음> 다 올라가지? 모르겠어! 방송 한 지가 우리 꽤 돼가지고, 꽤 됐지만 생각보다 근데 양은 없긴 함. 에, 이렇게, 이렇게 작게 보이나요, 보충업이? 그렇게 그렇게 나쁜 큐안길로다 퀘... <웃음> 올라가지냐고? 그렇게 <웃음> 아 아니 나 나쁜 큐부끄부끄 퀘... <웃음> 소리가 좀 작아요 이거 소, 이게 소리가 작아요 안길로 예! 1 더하기 1은 기유미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기유미 3 더하기, 3, 3 더하기 3은 기유미 기유미, 기유미. 기유미, 기유미. 4도 하기 4도기 유미도 하기 5도기 유미도 하기 6 더하기 6을. 기유미 기볼풀풀리기를 <웃음> <볼> 보여 드리겠습니다. <웃음> 귀엽네 하하하하하, <웃음> 볼부 풀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엽구만. 음!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저, 처음, 처음이에요. 뭐가 처음이었지? 처음이니, 바줄 거죠. 까, 가지마. 여기 무서운 방 아니야. 여기 무서운 방 아니야. 하하하하! <웃음> 아! 아! <웃음> 그래, 원래 저런 효과는 아니, 여기 앉아서 처음에, 어, 쉬었다 가라고. 처음에 잘 쓸만하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기억 안 나가지고 안 쓴다고. 맞아. 맛보기? 맛보긴 그런가? 근데 저거를 이제 또 쓰려면은 기억을 해야 하는데, 기억이가, 기억이가, 기억이가 안나 살려줘 <웃음> 이 일은 잊지 않을거라고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 미안해 첫 논란이 겁나왔네 계약할래 <웃음> 이러지 않을 안녕하세요 갤럭시님 <웃음> 어서오세요 우리 착한 그럴수있어 <웃음> 우리 착한 그수있어 나쁜 큐브에서요 아, 감사합니다 아! <웃음> 곤양저 모습으로 첫 배도였나. 봐 <웃음> <웃음> 아이 기움이로서의 첫 그것이었다. 백숙 아, <웃음> 백숙 맛있겠다. 에앙 에앙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냠냠냠냠냠냠냠냠 <웃음> 어, 어.. 계약하고 그러겠습니다 <웃음> 접선 아니고 <웃음> 똑같죠? 아니 저 때나 이때나. 그냥 난난나데 아니, 아니 그런거 아니야어내 뱃속이나 혈타랑 하나 더내 있네? 내 발은 없어도 <웃음> 니놈들의 밥으로 만들 수는 있어 뭐가 다른 거지? <웃음> 그냥 여기서 딱 끝나는구나. <웃음> 대박. 일 <웃음> <웃음> <웃음> 소문이 있던데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어, 그래요? 네. 어막고 싶다. <웃음> <웃음> 와. <와이. 웃음> 바이야를 찾았습니까? 요감이요 <웃음> <웃음> 요감만 계속 나와 <웃음> 반갑지 않은 손님 슬픈 이야기예요 어 재밌었지 그때 재밌었지 다들 잘 계시나요? 어 석탄 나왔다 다들 살아있죠? <웃음> 아 살아있죠가 안되네 <웃음> <웃음> 지금,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 목소리 한 명밖에 없었나? <웃음> 음, 바로 으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고 <웃음> <무서워. 웃음> <웃음> 어? 아니야 <웃음> 한 명만, 한 명만 사는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른 장르의 게임을 하고 있으 <웃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기유미리부터 크롤군님도 <웃음> 그롤, 부활해서 부활해, 살아있어요 한 명만 한 명만 갔을걸? 그래요? 아예 유튜브 가셨나? 잘모르겠다요아 정말? 어쩔 수 없지 근데 모르겠네? 여기 뭐가 있었나? 클립거리 남길까? 지울까? 남길까? 지울까? 몰릉! 나도 몰릉! 일단! 지, 지... 지... 지... 지우자 나중에 다시 다시 따자 따고 싶으면 순순히 돈을 해준다면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는 안해도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저는 내가 한번 확인해 완전 소름 돋는 것 같아. <웃음> 너무 잘해가지고. 와, <웃음> 아 아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저기가 사실 매도끼였냐? 나는 매이 메... 돼지 새끼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 <웃음> 그러면 맨날 맨날 방송 보러 오던가. 어디까지인지 네가 한번 확인해봐.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웃음> 그쵸, 그쵸? 저도 알고 있어요. 와. 산뜻하다고요? 매도가 산뜻하게 늘릴 수 있어? 뭐요? 뭐요? 뭐요? 뭐요? 아무것도 아닐걸? 불나게인 <웃음> <블라게인> 줄. <웃음> 주인님이라고 불러. 어디 감히 친해 보이게 돼지라고 불러? 그래서 안멋일거야? 니가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면 충분하잖아 이 개돼지야 <웃음> <웃음> 그렇게 말하서싼 듯하다고 하니까 싼 듯한 것 같기도 하고 소리 올려달라고요? 이거 좀 100%인데 <웃음> 저때 방송소리를 짧게 해서 해서 살아가지고 좀 올려봅시다 그러면 캡쳐보드 소리를 몰려 뭐안 꺼이? 뭐안 꺼이? <웃음> 잠깐만 저거 나같은데? <나갔는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진짜 나같은데? 아니 색깔.. 아니 젠장 저러면 젠장, 진짜 나같잖아 그리운 얼굴이 지나갔덩 <웃음> <웃음> 저기도 없어 나, 나를 때리고 계셔 <웃음> 저기도 없는 사람이야 왜 엄써 다 <웃음> 이로치나 <이렇지나>? 꼬북꼬북꼬북꼬북꼬북이 <웃음> 물대포 부부 부부 부부 부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웃음> 하 하면서 아직 날 보러 온지 1개월밖에 안된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오란 말이야 내가 저렇게 상냥하게 했나? <웃음> 저.. 저 요새 하는 것도 저런 느낌인가요? 나 생각보다 상냥하게 하네? 하하하하하 <웃음> 흥. 난 몰랐어. 내가 저렇게 상냥하게 하는지. 요새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볼까요? 어. 보세요. 보세요. 우와! 어? 아, 저좀 춤을 준비할꺼야 내 너무 네, 네, 편안한 아, 편안한 슬퍼 총액이 이렇게 나왔네요 위에서 끊으면은 어 동백님이 어 1등 으아 또 안보이는데 아니야 2등이 <웃음> 크롤 구님 <군님>, 3등이 <웃음> 기유미님입니다 G씨 뭔가 했더니 귀천입니다 아니 그 귀천이라는 영어 치기가 너무 귀찮아서 어. 너 더우셔. 여기 눈송이 내 나와줘. 됐다. 나와줘. 봐빠봐 진짜 나올 다 나. 와, 저 도박 시스템 재밌었는데. 어. 이거 예뻐야. 중국 국기 달 모습을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건 도박하는 거 알겠어. 와. 잘 춘다. <웃음> 아이고 저런게 있어가지고서 총 <웃음> 영상 올려도 되나 풀로 어, 내가 그, 어, 더빙이 가지고 만들어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아 뭐, 그립다 그립읍니다 맞아 그것도 켜놨어야 했는데 방송 왜 룰렛을 뺏어가냐고 가끔 주잖아요 대시보드 <웃음> 아 이거는 <웃음> 별거 없다 다반갑습니 아, 이거 혹시, <웃음> 뭐하는지, 보고서 보내주신 거예요. <웃음> 남는 <남님> 기념, 제로. <웃음> <보여주세요>. 빨리, 처바! <쳐봐. 웃음> 네, 제로, 보여주... 빨리, 처바! <웃음> <웃음> 빨리, 처바! 왜? 왜? 왜? 왜? 왜? 왜? 나도 궁금하다고 기억이 음, 안 나가지고 처음부터 약 1분 30초 정도만 보여드리죠 1분 30초나 된단 말이야 이걸 다시 할줄 몰랐네 이만큼 하고 끝낼라 했는데 너무 힘든데 아 설병님 앞으로 놀러와주는 거냥 고맙다냥 감사합니다 결국에 추는 장면이 없.. 결국 추는 장면이 없었어 <웃음> 지금 해달라고요? 지금은 이거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무리대순. 아쉽다. <웃음> 하품, 하품한 것 같지도 않은데. <웃음> 어디 갔어? 이방 안에만 없으면 되는데. 응? <웃음> 음? <웃음> 집에 간다. 집에 간다 또집 가요. 지뭐지비집 <웃음> <찐>? 가요. <웃음> <웃음> 근데 노래 나와가지고다 <웃음> 아이고 죽은 자들이 계속 나와 변경 <웃음> 예전에는 이쁘게 잘 만들더니 요새는 왜 반전하면 이쁘게 안 넘어가네 와 캐롤풍노래 그냥 노래.. 노래 음.. 좋으면 다 좋다 벌써 그런 시즌이 됐다 또워버 빠른지도 센노라이프냐 빰파라, 빰파라, 빰파라, 빰파라. 빰파라, 빰파라. 아자라 빰파라. 빰어라빰파요 <웃음> 왜 클립으로 있냐고 잘못 잡힌 것 같아요 그래 나 이런 옷도 있고 저런 옷도 있는데 옷을 잘안 갈아입어 옷도 갈아입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송하다 그래가지고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라 알아라 비용 아, 아 이거 받은 거구나 이 내겐, 내겐 천국이나 노래방 이제 더 이상은 하루에 3시간씩 노래방을 할 수가 없어. 슬프네. 남편양이한테 물으냐고요? 우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가족한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가족한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안돼안 아, 돼. 안 돼. 세요 이리 와 섹시 저리 와 섹시 노 어떻게 하노 봅시다와 적한 나를 나에게 키스해줘요 콤콤 그러게 인마주. 다 그리운 거밖에 없다 아, 아, 아. o 아아아 d I go at it. You can chomp on it. o 아 and I go at i 아 I go to 이 y go at it. b 좋아요 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 o 요 n g to go to the city. I'm <웃음> 강철치마다 돼. 강철치마다 돼. 아이, 그렇게 됐습니다. 강철치마예요. <웃음> 또 눈물이. 아, 이것도. 잘못 그렇죠. 잡힌 것들이군. 지각지각. 손 난이 짠다며. 손 난이 짠다며. 아! 아! 방송에서 나온 거구나! 아, <웃음> 나! 나 클립에서 나온 건줄 알았어! 뉴별님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순유별. 아직 날 보러 온지 4개월밖에 안된 거야? 앞으로더 자주 오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웃음> 유채님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름나바리님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웃음> 나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 아. <웃음> 클립이 <웃음> 묘하게 겹쳐 가지고 아하. 어, <웃음> <웃음> 아이고, 저긴 유, 여긴 봐도 모를 거 같아. 아, 바보 멍청아. 이건 봐도 몰라. 음. 그렇죠. 아. 아. 아, 아 아그아에왜안나 끝이 다가오고 있나 포탈 재밌게 했었죠. <목소리> 아니 저 가져와야 한다고. <웃음> 바보야. 맞아 포탈도 클립 보면은 어려울 듯. 오빠. 없어 없어. 저 가져와야 한다고 <웃음> 바보야. <웃음> 아중나뭐다못 받았는데 넘어가 실례, 버렸어. 실례 실례. 잠깐만요. 오시 뛰어.. 그렇지 착지라는데? 아, 바보 같은 게 아니었구나. 알았어 오케이. 오빠 유미는 음, 유미는.. 쪽이 있는 오마카세 초밥이 먹고 싶은데. 응. 음. 오빠가 사주면 안 될까? 안 될까? 음, 사줘 사줘. 사줘. 음. 사주세요 사주 뛰면 안돼요? 안되나요? 오빠? 이것만 사주면은 유미가 앞으로 오빠말 잘 들을게 응? 겨우 오마카세초밥으로 휘둘리지마라 오마에 <목소리> 이것만 사주면 유미도 오빠말 잘 들을게 <목소리> 그러니까 오마카세초밥 사줘 응? 이래도 안 사줄 거야? 단가를 보고 골라라 오마에. <웃음> 아, 저 때는 몰랐어요. <웃음> 저 때는 오마카세 초밥이 무조건 겁나 비싼 건줄 알았는데 오마카세 초밥이 겁나 싼 것도 있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저 때는. <웃음> 아, 남편 양이 이런 거안 들어요. 남편 양이 저런. 바, 인방 임방귀여운 목소리 톤 극혐해가지고서 처음에 오빠 시작하자마자 꺼버릴걸 <웃음> 극혐한다고오 맞아 오마카세라고 쓰고 2만 원도 있다고 윙아우디 제로님 인사했나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빨간색 빨 여봐라 유미 공주님이, 공주님이 명한다. 명한다. 내 앞으로 지금 당장 초코우유를 대령해라 어허. 아하. 대... 아이고. 이번 참석해준 소금일입니다. 의도한 거 아닙니다. 소금일이라고. 이중 이중. 이중. 잠깐만 이건 뭐지? 아 이거구나. 오케이. 이찡. 이찡, 이찡. 부탁이 있죠. 이죠 애교만 모아서 하클립 만들어 달라고요? 오빠, 내가 옆에 있는데, 잠이 와. 음... 하이! 졸리다 대수! <웃음> 오빠, 또 같은 거네요 너 모험이 우리기다린다 이거 뭔 노래지? 우리 따라 부를 순 있는데 신청자 나와봐요 저도 오랜만에 듣네요 아, 롱맨의 그제 엔딩이구나. 아, 채팅에 써 있는 거. 아하, 아하. 하, 롱맨의 그제. 한참 나올 땐 재밌게 봤었던 거 같은데. 자꾸 변태 색 똑같은 건가? 자꾸 새끼, 아, 뭐야. 똑같은 건데 달라. 자꾸 변태 새끼, 변태 근데 말하는 건똑같까 좋아. 그런 쓰레기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너와 같은 장소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겹다고 그래도 오. 좋다고? 에휴 나가 뒤지기나 해라 우읍스 <목소리> <목소리> 그러게 오늘 올때재생되기 <웃음> 자꾸 변태새끼 변태새끼 뭐어떤거하고아 맞아 유주한테 이런거 보여주면 안돼 안된다고 이거 뭐지? 변태새끼를 몇번이나 한거야 도대체 나 존나해? 확인 좀 해보겠다고요? 자. 자꾸 변태 새끼 변태 새끼라면 욕해 주니까 좋아? 그런 쓰레기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너와 같은 장소에서 손 똑같은 짓거리 했다. 그래도 좋다고? 에휴. 나가 뒤지기나 해라. 엔지라고써 있어서 틀어봤는데 똑같은데? <웃음> <웃음> 점점 초롱해진다고 말도 안 돼. 뭘까? 뭘까? 뭘까? 아!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 아, <웃음> <아파. 웃음> <웃음> 뭐지? 감사합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뭔지 모르겠는 것.. 아.. <목소리> 이 후보새끼.. 아... 이렇게 돈으로 매도당하고 싶었어? 정말 질리다.. 아! 응가구나! 내 눈앞에서 사라져.. <웃음> 욕해주니까 좋아.. 은가 변태새끼.. 은가 변태같은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지 마.. 이 쓰레기야.. 내가 너였다면 혀 깨물고 죽을텐데.. 아.. <웃음> 응,가. 아, 이렇게 하는 거 맞냐고. <웃음> 응가 하지 마요. 응가가 왜 나와. 응가 하지 마. <웃음> 응가. 응가. <웃음> 근본. <웃음> 근본. 아이, 코, 코, 코, 코. 양파야. 양파야. 너무 좋아. <웃음> 아아악 이 좋아 들여보내줘서 좋아? 으 <웃음> 양파야 보고싶어 다 만졌어? <웃음> <웃음> 머리 커가지고 젖었서 이제 저렇게도 안해준다고 <웃음> 어.. 악갱이때 아깽이대, 아깽이때는 그렇게 잘 저렇게 해주더니 어.. 머리가 커지더니 이제 나한테 오지도 않고 난 신경도 안쓰고다 만졌어? 다 만졌어? 아니, 다 야, 알았어. 응. 알았어 좋아 딱 이정도 아빠 가지고서 망해 하면서 싸웠었거든요 음 어디 보자 이건 뭐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면은 다 좋아 하하하하 <웃음> 다른 분 거니까 넘기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입에서 <웃음> 그 과자맛 그 장, 과자맛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음, 메론맛은 사라지지가 않아? 나 1년 전에 신호등 치킨 먹었 땡! 이거 12월 12일이거든요? <웃음> 12월 12일이었는데 우와! 신호등 치킨 내 인생 처음이죠 마지막 먹었던거 아뇨아뇨아뇨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먹을건데요 신호등 싫어요 저거는 저거는 예쁜 쓰레기에요 스팀은 사람들이 패치번역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 레비오빠 오.. 오공쏘닝.. 오공쏘닝 개대죠 <목소리> 다 개돼지야 개돼지. <웃음> 다뭘 열었다 하면은 개돼지라고 하고 있어. <웃음> 맞아요. 이벤트 끝났네요. 개돼지 이벤트 끝났어요. 아쉽네요. <웃음> 아쉽나? 아쉬운 거 맞지? 그 처음 그렸을 때와 진짜. 나는 아쉬... 아직 도 달고 계셔서 아, 나 너무 좋아. 하늘에 가르는 무서운 힘이여. 얼음같이 차가운 허무의 칼이여. 그대와 나 한몸이 되어 우리 파멸의 길을 헤쳐나가리니 신들의 영혼조차 패어버리는 암흑의, 암흑의 건... 검몽글단 블레이드 우리는 암흑의 검이었군 아니, 아니 돼지오빠들 <웃음> 애교를 해달라고 정말 너희들 너무하다냐 이 여동생의 애교를 원한다고. <웃음> 이때 그 나오지 않았어 유미의 꿀주먹 원펀맨 영상을 <웃음> 큐에가. 막내의 귀여운 꿀주먹을 맞아라. 꿀꿀치즈면 귀엽다고 말하라고 돼지 오빠야. 막 나의 주먹이 아파. 정말 좋아. 좋으면 꿀꿀치자이 다음에 나오지 않았냐고요? 오공 <웃음> 소닉. 영영숙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희들은 짐매매도에빠 i d 이 t I didn't. I didn't. I didn't. I didn't. I didn't. I didn't. I didn't. I didn't. I didn't. I d 아직 너무 많잖아요. 네, 사이도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 돼지들. 애들을 해 놓고 오늘 정독이는 완전.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지 아주 어어그게개디지를 해야 해서. 아. 그러니까 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딸기무늬 팬티님 어, 어서오세요. 어, 어, 어, 어, <웃음> 딸기무늬 팬티 <웃음> 지금 왜 이렇게 되지? 바뀌셨어요? 원래 딸기무늬 팬티가 아니었지 않나요? 기분 탓인가? 후후 <웃음> 와 옛날의 신호 신났나? 돈으로 매도 당하고 싶었어? 정말 질린다. 맞아 나 크리스마스 옷도 있어. 욕해주니까 좋아. 변태 새끼. 변태 같은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지 마이 쓰레기야. 내가 너였다면 협게 물고 죽을 텐데. 감사합니다. 저 그대로 오시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입어볼까? 입어볼까? 옷, 옷 한번 찾아보러 가. 아, 볼게요. <웃음> 딸기 무늬 팬티, 딸기 무늬 팬티. 너의 팬티는 딸기 무늬 팬티야. <웃음> <웃음> 그, 아, 니 특정 스트리머 입에서 자기 팬티 말하게 하려고 하길래. <웃음> 아니 채팅 쓴거에서 나의 팬티라고 써 있으니까 이제. 너의 팬티가 되지 않습니까? <웃음> 너의 팬티. <웃음> 아잉, 큐이는 매도하기 싫은데 그리 해주길 바래? <웃음> 오빠, 오피. 어제도 오늘도 몰래몰래 몰래 쳐다보며 부위 타지마. 정말 기분 나빠. 오늘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몰래 유미 보는 거야. 일하라고 힘내서 이력서도 내고 깔끔하게 하고 살도 빼고 부위 꺼리지 마. <웃음> 침대에서 돼지처럼 징글거리지 말고. 갑자기 바뀜. 일어나서 운동도 하라고. <웃음> 네. 아침인데 부이부이 타지 말고 일어나. 운동해. 과거 멋있던 오빠를 돌아와. 멋있었어? 꾸미는 음, 매도 여신이다냥. 그런 거로 매도는 멋진 오빠에게만 한다냥. 음, 전체적으로 제가 방송 볼륨이 작았을 거예요. 지금 지금은 괜찮나? 예전에 많이 작았을거예요 아마 그래서 방송볼때 어, 다른 방갔다가 유미님 방송오면은 소리가 작아요 이랬던거 많이 들었던거 같은데 응나 지금 소리 키웠는데 잘벌고잘 입는데내지가 된다고요아 하... 뒤가 이상한데 뒤가 이상한데 <웃음> 양파추루 <츄르> ASMR. <웃음> 오, <오구구구> 기분 좋아. <웃음> 음. 잘안 들려, 사실. 아쉽지만, 잘안 들려. 빵 뜯는 소리 들 이거 뭐한 시간 주는 거예요? <웃음> 그냥, 그냥 사탕할 걸. 뭐야 신호농이야? 또또 <웃음> <또> 신호농이야? <웃음> 수분 성장 감사합니다. 또 신호농이야? <웃음> 내 쉬는... 와, <우와>, 다이어트 되게. <웃음> <같듯이>. <웃음> 아, 이런 말 하면 혼 날라나? 아니, 아니 한자. 나메너스. 아직 날부러온지 6개월밖에 안된거야? 머리 한번만 수담해봐도 되나요? 으깨우깨우깨우깨우깨 <웃음> 감사합니다아 그리고 나면 나면러스 <웃음> 아직 날부러온지 6개월밖에 안된거야? 앞으로 더 자주오란 말야 이 이건 뭐지? 저그 유튜브 영상 보는데 네? 아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헉 저거 본카드요 아이아킨 여학님을 위하여. 어. 방송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나 돈에이션도 할수 있는 뜻분이 되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음, 방송 관계 아무도 이게 쉬운 일 아닌 거요 시간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민이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뜻분인 것 같아요. 음. 대한 반응은 아, 비즈니스 관계군요. 비즈니스요? 그분은 그 어떤 하는데? 방 시작하면 뭐야? 방송 끝나면 바이. 깔끔해요. 딱 방송에서 얘기하고 방송 끝나면 빠이야. 그대로 아. 깔끔한 관계. 아. 음. 응.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신 분이에요. 막 그때 방송 의자 안켜 뭐지? 방송 외적으로 대갠디로뭐 하세요? 이런 투수분 아니에요. 아. 되게 깔끔하신. 에이. 오, 이건 투수분 한명한명 여기 보니까 이름이 벤자민인데 없어. <웃음> 나 최근에 벤자민이라는 이름 본 기억이 없어. 아고트로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 본지 꽤 오래됐어. <웃음> 저런. 꽤 여기 많은데 어차피 운세 보는 거니까 운세. 싹 점프. 점프 점프. 이거 뭐야? 아 <웃음> 나랑 연인 누구야? 나랑 연인 누구야? 몰라. 나랑 연인인 사람이 누구야? 몰라. 음식 오, 어. 오 프로 핫빵운아 기억이나십니까 오오 아이고 게... 또 나왔네 빨리 안 일어나 뭐내 매도 영상 본다고 늦게 잤다고 어쩌라고 그렇게 누가 늦게 잠을 자라고 했어? 빨리 일어나서 추룩값 벌어오란 말이야 이한심한 돼지새끼야 우스쓰 포내 놓고전 그런 거할줄 몰라요 <목소리> 노래 부르는 나 you? 어떻게 된 걸까? 아, 아 다른 사람 클립은 점프점프 점프 하자 <웃음> <목소리> 어 Papa, 빵빵빵빵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 a p 아, 귀엽네. 아, 하나 먹으니까 진짜 가네요. 아, 뭐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녕. о к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아. 안녕. 안 아! 지금 방송 켜놓고 딴 짓하는 거야? <웃음> 금 오야 옷이 오야 오야 어디 자꾸 다른 사람 아, 클립만 만네아다 클립이네? 어제 열심히 <웃음> 소리도 한번 질르면서 대충 만들면서 소리도 질르면서 확인해보고 아빠랑 해서 아! 소리 지르면서 확인했다니까. 네 <웃음> 내가 방 안에서 하아아 하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 괜찮나요? 아빠 괜찮아? 이러고서. 이제 반대로 아빠가 안에 들어오고 제가 밖에 나가 가지고 아빠가 아! 으아 하면서 <웃음> 테스트 했다고. 이거 <웃음> 부금이 커 가지고 부금 줄여야 하는데 이거는 어, 못 올리겠는데. 근데 이제 거예요. 이 정도 소리를 지르면은 어 그냥 평소 말하는 느낌으로. <웃음> 부금이 너무 크다 대 평소 됐죠? 말하는 느낌으로 들리는 그 정도. 아! 아! 이 지금 오프라인 반, 온라인 반이네요 지금? 이야... CCTV네 <웃음> CCTV, CCTV. <웃음> 우리 사람들 뭐하고 있나? 뭐하고 있나? 우리 CCTV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웃음> 뭐야 왜 다섯 명 방송이 없는 거야? 뭐짓 없는 거야? 아? <웃음> 양파 아.. 혼자 있는거 보다 둘이 있는게 더 신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녀석 나한테 관심도 없으심지맞아 집에 가면 나한테 관심 안줘 안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주인이 집에 없었으면은 어? 보고싶을거 아니에요? 안 보고싶었나봐 내가 가도 나 항상 섭쇄해 왜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안써주는거야? 그리고 아침에 아침에 심심하면 지 심심할 같다. 때만 와가지고서 친한 척하고 쉬... 쉬... <웃음> 화나 화가 나 크림브릴레 얘기가 나와가지고서 시원했는데 동생이 크림브릴레를 해먹는데요. 그래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먹었나 했는데 종이 <웃음> 종이컵에다가 크림브릴레가 안에 무슨 크림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크림 같은 거 놓고서 그 위에 설탕을 뿌려가지고 토치로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야 그렇게 하면은 종이컵이 타잖아. <웃음> 해가지고 말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 <웃음> 그런 일이 있었지. 아, 아니 그 이제 그 위에 설탕을 뿌, 설탕을 이제 녹여가지고서 딱딱하게 만드는 건데 음. 고기 당연히 종이를 하면 안 되지. <웃음> 듣는 나까지 화들짝이 <웃음> 동생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최근에 유주가 태어났잖아요 유주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바로 이제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신생아실에 있단 말이에요 신생아실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창 이제 창 하나를 두고서 아기들은 그 신생아실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고 이제 부모들이나 이제 친척들은 밖에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사항이 있어 아기들한테 그 시력이 아이들이 아직 안 좋아가지고 프레시를 절대 터트리면 안 된다 프레시를 키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녀석이 <웃음> 가가지고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 처음 찍는데 갑자기 프레시가 빵! <웃음> 나랑 그 안에서 유주 안고 있던 선생님이랑 깜짝 놀라가지고서 선생님 갑자기 호다다닥 호 하면서 눈 가리고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등짝 스면씩 때리고 허... 이 동생이 참 에피소드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만 같아요 <웃음> 덜덜덜덜덜 근데 그때 마침 그 이제 눈에다가 바로 썼으면은 좀안 좋은 그런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황달인가? 있어가지고 눈에다가 아이 마스크 같은 걸 그렇죠. 하고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 티글티글 맞아, 아찔하죠. 그 아이 마스크, 이제 황달한다고 황달 치료 때문에 아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예 눈에 플래시가 안터지던 거지. 휴, 휴. 그쵸, 다행이에요. 우리 썰 제조기 다음 썰은 뭘까? 좀 화들짝 놀라는데 위험하지 않은 거였으면 좋겠다. <웃음> 송이 아직 날부러온지 17개월밖에 안된거야? 앞으로도 자주 오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우미 유튜브랑 트위치 많이 빠죠 구독해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초태장 자랑하다 이 가온 그러니까, 사운드 <웃음> 언제적하기야 <웃음> <엉망이야. 웃음> 그러게. <웃음> 누구세요? 무서운데? <웃음> <웃음> 무서워. 어떻게 된 거야? 정신 차려. 무서워? 나 공포 게임 <웃음> 너무 서 <무서워. 웃음> 어떻게 쏘는데? 어떻게 쏘는데? 어떻게 쏘는데? 어떻게 쏘는데? 어떻게 쏘는데? <웃음> 어, 괜찮고. 게임이 붙인 아따, 줄 알았어. <웃음> 야호! 여탕 볼 생각에 두근거리는다. 나안 먹혀요. 아. <웃음> 이지 모드라서 체력이 많아요. 어쩔 수 없지. 죽었 나이나. 그만 먹어. <웃음> <웃음> 아 잘못 눌렀다. <놀랐다>! 무엇일까? <웃음> 어, 클릭 기네? 츄르 고맙다냥. <웃음> 르 고맙. 자가다 아. 뭐예요? 브레이. <웃음> 어 어. 아니 난 이런 생각이 아니라 라커디질라한 거였는데 땡잔봤지옹 계단 뿌렸어요 아, 에? 뿌렸다고요? 아, 세상에 네. <웃음> 나 봐. 드릴까요? 아저 주신다는 줄 알고 나 이념 또막 하고 싶어 <웃음> 이렇게 해놓으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배우기? 응뱅크 a n k you. Mother took the book 해리포터 k i a n and then Harry Potter woman t h 유튜브에다 가 차곡차곡 올려야겠는데요. 유튜브에다가 <웃음> <웃음> 다시 보기 채널을 <웃음> 만들어 가고. <웃음> 어, 그러고 보니까 나기우미 아이디가 두 개네. 아다시 기우미기우미 아이디가 두개 됐음. 우. 우후 원사운드도 뺏기는 거냐 원사운드 원사운드 유튜브 안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그거 말고서 있었어요 아 원사운드 전에 있던 아이디 갖다가 지금 유튜브를 유튜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지금 기요미로 되어있는 구글 아이디에 그 유튜브 계정이 하나가 더 있고 근데 이건 안 쓰고 우라계정 아 우라계정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안쓰기 때문에 <웃음> 나도 나도 안썼기 때문에 우라계정이 아님 니아 <웃음> 그래야겠다 여기다가 다시 보기 올려야지 이따가 이따가 여기다가 다시 보기 일단 한번 쫙 올려놓고서 집에 혼자서 조금 돌려보고서 자르고 막 그래야 하나? 어떻게 편집하지? 재미없는 부분 많을 텐데, <웃음> 아무튼 아, 벌써 10시 50분이야. 이거 그러면은 유튜브 해. 존나! 여태 지우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 여태 지우면서 보고 있어서 잔넨 날라가 버렸다 대수. <웃음> 휴지통 뒤지면 나오려나 휴지통. 어 있겠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 있다 보건 <웃음> 오늘 못 그린 사람 그린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거 금요 금목목 목, 목요일이었나? 죄송해요 저도 제 시간표가 헷갈려 갖고요 한번 다시 봐야 돼요 나의 시간표 목요일 <웃음>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목요일에 트수그리기 마저 하고, 그리고서, 그리고서, 음, 음, 미라이님, 미라이님이요. 그리고서, 그 아, 카페, 카페! 마저 보기로 했어. <웃음> 아, 요새 깜빡깜빡 하지 뭐예요. 아니, 그게 머리를 안 쓰면, 은머리안쓴 만큼 기억이 휘발이 된다고 해야 하나? 날라가 버린다 그래야 하나? <웃음> 아 그거 PNG 파일이에요? APNG에요? <웃음> 투명한 PNG 파일인가요? 잠깐만 끌어당겨 볼까? 나나나나나나 아 레모네이드 먹고 싶다 갑자기 후아 GIF GIF가 배경이 투명이 되나? 와 가나이 와까나잇 동영상으로 올라가지네요 GIF가 왜? GIF를 동영상으로 올리네? 와우 특이해도 신기한데? <웃음> 카페 카페 치치질 기우미가 완성되었다. 우, 아! 이미지. GIF. 오, 어, GIF로 되네? 근데 이컴이 이 아닌데? <웃음> 이컴이 아니라서 바로 못 옮긴다, 대승. 어쩔 수 없다. 야매요! 다음에 해놓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투명이 아니라서 어차피 때리는게 안맞잖아요 GIF는 투명이 안되잖아요 어 맞아 아까 아까 공유 받은게 있었어 된다고요아 진짜? GIF 그래서 PNG로 만들지 않나? 에? gif 에? 그래요? 에? 오케이 그럼 다음에 들고 올게요 다음 다음 방송에 아까 다한인 언니가 알려줬는데 이런 게 생겼다고 합니다 클리피 트위치 클립 생성 서드 파티 나도 아직, 아직 안 들어봤어. 로그인하기 로그인하기 트위치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허 <웃음> 좋은 건 나눠봐야 <웃음>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뭐야? 야, 인기 클립, 최근 업로드. 오. 신원영! 안녕, 안녕. 자꾸 귀여운 떴을 친구다잉. 나는 트이치아이다시호는 신혼농이라고잉 그넹 응. 아니아니 신혼농이 아니라 신혼이 있지 다음엔 꼭 기억하니까 또 <웃음> 언제나 당신과 <웃음> 당신의영원하는신혼 힘들어도 언제나 냥냥 행복하게 보내자고 아아씨발 음, 저거 검색이 안된다고요? 기우미 음. 응? 어? 와, 기음미가 하나 더 있어. 누구세요? <웃음> 나도 몰라. 누구세요? 와, 내 방송이야. 누구세요? 나지. 오, 오. 와, 액자식 구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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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면 을크게 하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무한 제공. <웃음> 으아, 엄청 많아. 와, 진짜 계단 같다, 이렇게 놓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깠냐. 아, 잘 봤구요. 이 클리피라는 사이트가 생겼다고 합니다. 나가아도 눌러볼 것 같아. 엣. <웃음> 오. 오옷 을 갈아입으셨어 어 근데 최근 업로드가 이렇게, 이렇게 내린다고 계속 뜨는게 아니라 일정 개수 이상은 안 뜨네요 아깝구만 밑으로 쭉 내리면 은 다른 것도 계속 나올 줄알았던데목록 있나? 아직 개발 단계라 그런가? 베타라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윙. 미라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잉 맞아 베타 표시 있는거 보니까 그런거 같아요 좋은 밤이에요 좋은 밤이에요 그리고 11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너무 슬픈 곳이에요 하아 방송이 다시 돌아가서 클립 남기는 건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실시간으로만 하는 건가? 원사운드 클립 보여달라고요? 원사운드 클립 다운안 받았는데 <웃음> 원사운드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가지고 <웃음> 받지 못했는데 아이디도 찾아야 해요 비밀번호 뭐였는지 기억 아이디만 찾으면 되나? 녹음이 가능한가? 음...아니야 근데 내 아이디만 알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되지 않을까? 클립받기? 안 되나? VPN 돌려야 하나? 음. VPN 돌리면은 사이트 들어가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뭐, 재미... 그거 뭐 받아가지고 뭐, 이제 올려서 쓸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포기해야죠. 화영씨. <웃음> 아니야. 필요한 사람들 마음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놓는 걸로. 어지봐 아누. 좋다, 맞을 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투게더에 올릴 수 있나? 올려지겠지. 던져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아놨으니까 내가 던져드려야지. 어디 보자, 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영상이 어디 있냐? 안 되는구나. 어,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이미지 첨부만 있네. 아, 물 마셔요. 감사합니다. 잠. 풀 영상 올라오냐고요? 아 다시 보기 채널도 해야 하고 할게 너무 많은데 갑자기 나 일을 만들어 보는데 클립 올리는 방법 와와 강나이. 클립보면서 다 지웠다길래 안지웠는데요? 저는 안지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웠지도 몰라도 나는 안지웠어요 저 왜냐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안지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아 그것을 지운다는 거는 제 폴더에서 다운받은 폴더에서 지운다 다운받은 폴더에서 지우면서 보고있었다 왜냐면은 하 지금 사이트는 못들어가니까 <웃음> 그 유튜브에 올릴거 갈무리하는거였습니다 자개 자개다 올릴까? 동영상을 끌어넣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용량 커가지고서 안될것 같은데? 용량 커가지고서 디코에 안 올라갈 거에요? 디코는, 디코는 1 0메가가 몇메가 이상 안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은 디코에 저거 쓰시나요? 니트로? 저 니트로 조금 쓰다가, 니트로가 왜 하고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없앴는데 막상 또 없으니까 있어야 할것 같고 약간 그 뭔가 있잖아요 <웃음> 그 약간 월결제를 해놨다가 월결제를 풀어버리면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오 그런거 없나 나만 있나? 그래서 저는 월결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라프테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보는데 월결제하고 있지 하지만 한두번이라도 보려면 월결제하는게 맞긴하지 그건 맞아 <웃음> 역체감 맞네요 맞네요 결제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 아 그럴 수 있지 하, 저도 정리를 해야하는데 정리를 못하겠더라고 아 8메가밖에 못올린대요 500메가까지 올리고 싶으면은 니트로를 가입을 하래요 하지만 저는 니트로를 다시 가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결제 몇개정도 하시나요저 유튜브랑 유튜브랑 라프텔이랑 또또또 뭐있지? 또또또뭐 있는데 하나 더 있을 텐데 월 결제 들어가는 거아어도비도 하고 있고요 어도비도 <웃음> 하고 뭐또뭐뭐 뭐뭐 있지 나머지는 딴 거는 연결제인 거 같은데 라이브 2 d 는 연결제로 들어가는 거 하고 <웃음> 결제 들어가는 거 너무 많잖아 좀 줄여야 하는데 핸드폰 요금도 많이 나가는데 헝헝헝헝헝 맞아요 구독 제 해도에요. 구독자 아니면은, 그, 잠깐잠깐 잠깐 할 때마다 딱 단타로 돈 써야 하고. 제가 그렇게 네이버 쿠키, 쿠키를 그렇게 굽거든요. <웃음> 쿠키가 아주 맛있어. 어, 오늘도 썼지. 클립 용량이요? 40, 40 정도? 36? 자보내드렸습니다 식품도 구독제가 있다고어 맞아 저 그것도 봤어요 간식구독제 간식 간식 그 진열대를 사무실인가 이런데다가 놔주고 간식구독제로 해가지고서 주기적으로 채워주나봐 <웃음> 어, 그런거 있어서 신기했고 밥도 구독제로 하는거 있잖아요 와 샹글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맞아 음식에 구독제있고 <웃음> 맞아 맞아 추워요 내일 더 춥대요 어떡해 반찬 구독제 맞아 반찬 그 얼마씩 내면은 그 며칠에 한 번씩 하는거 그것도 있고 이유식 이유식이 주기별로 오는 그게 있대요 맞아 그리고 쿠팡에서 시키다가 보면은 정기결제 하시겠습니까 이런거 <웃음> 약간 식품류 자주 구매할 수 있는 종류들 그런거는 전기 구매 뭐 그런거 해놓겠냐뭐 이런거 있던데요 해보진 않아가지고서 얼마나 자주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자주 사시는군요 아... 그렇긴하지 내가 쿠팡에서 좀 많이 사긴하지 그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필요해서 써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독을 해야만 하는 그런 느낌 음흠. 옥션도 알림 시스템이 있다고요? 어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는데 쿠팡에 로켓 프레시가 있잖아요 근데 G마켓에도 G마켓에도 스마일 프레시가 있더라고요 옥션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걔네 둘다 스마일 페이스니까 와쿠팡한테질수 없다는 건가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당일날에 온다 그랬나? 그래가지고서 와.. 왜지? 하고 아 SSG 사대로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 SSG에서 보내주는 거구나 어째 당일날 온다고 해가지고 왜 이게 당일날 오지? 하고서 있었는데 신기하다 네이버 VS 쿠팡 저도 근데 그렇게 하긴 해요 쿠팡에서 사려다가 네이버 한번 검색해보고, 네이버가 더 좋은 건 네이버에서 사고, 쿠팡에서 더 좋은 거 있으면 쿠팡에서 사고. <웃음> 배송 대결. 헤이. 스마일페이 사업자로 가입하면 뭐 좋은 거 있어요? 몰랐는데, 쿠팡에 쿠팡 비즈라고 해가지고 사업자 전용 관이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대. 사업자 전용 관이란 난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 줄 알았더니 사업자 전용 관을 만들더라. 우와. 스마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이나 혜택이 더 좋다고 알아요. 음좀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그런 건가? 주기적인 고객님 쬐든 음 사업자 쪽은 보면 저렴하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안 그런가요? 나도 사업자를 해, 아나? 아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한다고 사업자를 해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사업자를 했 저런 거 혹해가지고서 막 하는 거아니야 <웃음> 별별 충동 다 생기죠? <웃음> 그럼 안 돼~! 자세할 줄 알아야 돼 <웃음> 누가 사업충동이 생겨 <웃음>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적어있어야 하잖아요 그 약간 그거 뭐시기 저시기 그 주주 뭐, 투자금 뭐시기 아무튼 사실 잘 몰라 그렇죠 다음 방송은 목요일에 하지요 유한회사 끼냈는데 유한회사는 유한회사? 유한은 회사명이 아니었어? 치링 치링 치리링 근데 저 아직 게임 아니 그 게임이래 아직 아가용품 아가 애니메이션 볼 때가 아니여가지고 음. 그렇구만 아이고 유한킴벌리 하기스 기저귀! <웃음> 하기스! 유한 거! 맞지? 그런 거같던데 아, 처음 알았잖아. 하기스가 유한 캠벌리 건지? 유, 이제 사고 나서 알았어요. 아, 하기스 매직 팬티 이런 거 광고 나와서만 들어봤지? 실제 내가 사게 될 줄은 몰랐지. <웃음> 하하하하하하하기스페직팬티 그런 광고가 있었지 있었지 맞아 깊은것까진 안보니까 아, 삼촌이 아직 기적이는 통으로 못사줘도 물통같은 준다 유즈의 매도를 듣는 나를 위하여 <웃음> 유즈는 매도안해 유즈는 매도같은거 안할거라고 그런거없어 <웃음> 보기만 하던 게 어느새 본인이 사게 되는. 아, 그러니까요. 어썸 삼촌 별대. 그런 말, 그런 말안 가르키. 아, 알긴 해야 하는 말이긴 하지. 음, 알알 알, 알긴 할 수도 있지. 음. 뭐 안돼 지지 그래 지지가 낫겠다. 저 삼촌은 지지야. <웃음> <웃음> 지지 지지 <웃음> 삼촌님 뭐라고 했어? 어 지지 지지 <웃음> 웃기네 아 <웃음> 어, 아이고 진짜 가 가야 해 유주가 기다려요 언제부터 나는 자유롭게 방송하지 못했는가? 꽤 예전부터 그렇게 되었던다. 아이고. 아, 어린이집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낮에 방송을 킬수 있나? <웃음> 저, 요, 어, 지난주인가?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아빠냥이가 출근하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일어났어요. 근데 어제 아빠냥이 나가는데 나간지도 몰랐어 이미 나가고 한시간 뒤가 되었더라고 어린이집이요? 요새 한 두살? 두살때부터 보낸다는거 같긴한데 일단 상황보고 늦잠잤다! 아니 면뭐저 챙겨주는거 없어가지고 <웃음> 뭔가 챙, 챙겨주진 않아가지고 오히려 저를 챙겨주고 나가는 타입이라서 챙겨짐을 당하고 그렇게 되었지 아내가 쪽도 안 해줘. 와, 그 무슨 만화 같은 일인가요? <웃음> 에? 에? 잘 다녀오라는 뽀뽀를 해준다고? 그 저거 아니야? 모시기 저시기 그 부, 연, 연, 연임, 연임 미만 부부 이상인가? 그거 아니에요? 신혼 아니었어요? 어, 그런가? 일라 아니 애니메이션 요새 나오는 요번 분기 애니메이션 작년, 지난 분기인가? 그 있어요 음 요번, 요번, 요번 분기 애니메이션 학 부부 이상 연인 미만 예예예예 예, 예, 예. 엄디 빵빵 이야 <웃음> 뭔가 뭔가 하네요 부부 미만 연인 이상 아닐까요? 에? 아닐걸? 부, 연인 미만일걸? 왜냐면은 걔네는 연인은 아니고 부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서 부부 이상 연인 부부 이상 연인 미만 맞아 맞아 부부인데 걔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야 학교에서 강제로 그 뭐지 실습 시스템이어가지고 성적 달려고 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웃음> 이거요. 감사합니다. 이거요. 이 맞아 이거야. 범겨より楽しいことしようよ. 뭐가 는 지로는 싫어. 지로는 싫는어는 사실, 저, 저, 저러, 저 녀석들 이런 짓, 저런 짓안 합니다. 이런 짓, 저런 짓 하나도 하지 않고요. 여자애가 장난치는 거예요. 스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저런 거한번 해달라고요? 와, 안 해요. 저런 거는 만화니까 있는 거야. 아, 월간 작품이라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아, 지겨워서 어떻게 기다리지? <웃음> 와, 월간은 어떻게 보는 거지, 도대체? 지금 주간 웹툰 보는 것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 왜? 야, 왜? 우... 남편 양의 무릎 뽀개기. <웃음> 뽀개버리기. 뿌셔뿌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웁스. 음. 근데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또 다시 돌고 있어가지고 뭐 어, 웹툰들 보다가 보면은 괜찮고 아 원프로 분들이 많다구요 그러니까 저번에 다늘님한테 갔다가 게임 하시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하는 거 같아가지고, 게임 안 하는 길로 가야겠어요. 게임 안 하시는 곳으로. 게임 안 하는 사람. 게임 안 하는 사람. 헤이신호농또신호농이야 네, 또신호농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호농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또신호농이야 니쿠! 니쿠는 저번에 한번 갔으니까 안 가본 신어농한테 가겠습니다. 야홍! 자 그럼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드는 신어농 방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어등 신어동! 신어농! 신어농! <웃음>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푹 쉬시고 내일도 잘 보내고 우리 목요일에 봐요. 안녕! 균박균박! 날아간다! 넹 네, 여러분도 좋은 밤 되세요 뀸바 유바주바 유바. <웃음>